네 안녕하세요 명석하다입니다네 오늘은 풍경이 멋진 작업장을 한번 또찾아왔습니다자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웠는데 지금은 그래도 영하 2도 정도로 내려와서 잠깐 탐석을 나왔습니다 네, 물에 물때가 많이 지금 물때가 많이 껴 있네요 얼음도 얼어있고 얼음을 좀 깨면서 네 이쪽은 아주 얼음이 단단히 얼어있네요 뭐 깨볼까요 이거 아, 요즘 불멍이 유행인데 얼음멍 잠깐 하고 가실게요. 네 여기 안에 뭐 팥죽석도 보이고요. 오늘은 얼어서 지상으로 올라가서 찾아봐야 할것 같네요. 물때도 있고 네,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. 네, 이쪽은 이쪽도 잘 돌이 보이지가 않네요. 깨끗한 쪽으로 올라가 봐야 할것 같은데... 한번 뒤집어지네요. 네, 색깔이 예쁘게 된노을석입니다 도 적당하고 뒷면도 괜찮고요 멋있는 돌이 나온 것 같습니다. 아, 네, 요 돌에는 새. 풀리 같은 이렇게 모양이 또 나와 있네요. 신기하네요. 네, 이돌 사이즈는 작은데 깨져 있는 것도 아쉽고 안에 그림은 정말 한편의 수채화 같습니다. 네, 요모양석 그림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백이 없네요. 여백이 좀더 나왔으면 좋았을 법 했는데, 네, 아쉽습니다. 네, 이돌 안에는 여기 개미 얼굴이 있고, 머리, 가슴, 배, 다리도 다있고 개미가 한 마리 들어가 있네요 네, 황토색 색깔의 돌인데 네, 붉은색 줄기가 아주 예쁘게 돋보이는 이렇게 돌이 나왔습니다 한 마리의 용이 승천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. 네, 아쉽네요. 이거. 이쪽도 뭐가 안좋고 네사유서인데요 검은 띠가 이렇게 잘 동그랗게 예쁘게 잘 나와있습니다. 이 돌에 포인트가 아주 강렬하게 박혀있네요. 뭐, 딱히, 뭐를 형성한 문양은 아니지만, 잘 들어가있네요. 아, 네, 이 돌은, 네 물을 묻히면 색깔이 좀 진하게 잘 나올 것 같거든요. 그쪽으로 가서 네, 물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. 아직 얼음이 많이 얼어 있어요. 자, 얼음을 깨서 물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 번만 담갔다가 빼볼게요. 물이 들어가니까 푸른 산이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. 이렇게. 아, 네, 무슨데? 돌이? 지금 뿌리자마자 그대로 얼었네요. 색깔. 색깔은 정말 진하게 잘 나왔습니다. 네, 밖에 꺼내왔는데 그대로 얼어버렸네요. 제 손도 같이 얼었습니다.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네요. 지만 오늘 멋진 한 폭의 그림 같은 돌을 네. 찾았습니다. 시간마냥 탐석을 했는데요. 제가 마음에 드는 돌을 찾고 추운 너무 추워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